안녕하세요. 김현진입니다. 아.. 오늘은 아트월링에서 더.. 잠시 더위 피하려고 왔어요. 아.. 오늘 하루는 좀 그저 그습니다 아.. 김현진의 그린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시청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십시오. 아 어, 그럼 잠깐 김현진이었습니다